평범한 회사원 A씨는 복권번호 추천 사이트에서 추천해준 번호로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1등 당첨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저 근데 누구시죠? 복권번호 추천 사이트입니다 고객님. 아네 아, 고맙습니다. 추천번호 덕분에 1등 당첨돼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번창하십시오 아, 고객님 실례지만 1등 당첨시 당첨금의 10%를 발전기금으로 납부하셔야 돼서 전화드렸어요 당첨금 20억의 10% 2억을 저희 회사로 입금해 주셔야 됩니다 예? 왜 그래야 되죠? 저희 회사에 가입하실 때 약관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로또 당첨시 1, 2등은 당첨금의 10%를 발전기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예? 그런 약관이 있었다고요? 고객님 2억이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2억이 얼마 안된다니요. 큰일 날 사람이네. 전화 끊겠습니다. 회사는 약관대로 당첨금액의 10%를 회사 발전기금으로 납부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복권추천회사 약관에는 실제로 이런 약관이 있었고 A씨는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하였는데 꼼짝없이 2억을 회사에 줘야 될 상황이었다. A씨의 변론 아니 솔직히 그 약관 다 읽고 가입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회사의 변론 약관 내용을 알고 있었더라도 A씨는 가입했을 거라고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A씨에게 변제의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왜 A씨가 변제 의무가 없는지 알아봅시다. 첫번째, 가입을 고려하는데 중요한 약관을 명시만 하고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두번째, 이런 약관이 없는 유사 업체들도 있어 일반적인 약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기사를 읽고 내네 생각. 2억 줘도 되니까 당첨됐으면 좋겠다. <웃음> Good.